내가 거주한 적 없는 지역의 후보 유세전화 에이징 기간인 28일 안에 모든 개인정보를 직접 변경하는 건 어렵습니다.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전화나 문자도 많이 받았는데 음. 카톡도 되게 많이 받았고 심지어 제가 모르는 단톡방에 초대되어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보통 남자분들이 전화가 되게 많이 오는 거예요. 네. 약간 중년 남성분들 목소리로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전화가 오니까 궁금해서 한 분한테 이분 뭐 하는 분이길래 이렇게 전화가 음. 오냐? 이는데 노래방 <웃음> 하면서 노래방 도움이셨던 거예요. 근데 그거 물어보고 나서 그분이 아, 근데 학생이 나오면 안 되냐고. 네, 있었어요. 한 하루에 다섯 번도 오고 <웃음> 그래서 다섯 번 차단하고 최근 지방선거로 인해 여론조사, 유세 등의 전화나 문자들이 쏟아지면서 시민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내가 거주한 적 없는 지역의 후보 유세 전화를 받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전화는 내 번호의 전주인이 살았던 지역으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캠프에 한번 등록된 번호는 10년 넘게 보존될 수도 있는데요 선거철에 이렇게 수집된 번호가 계속 쓰이다 보니 주인이 바뀐 뒤에도 유세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발송되는 것이죠. 이렇게 전 주인의 개인정보가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새 주인이 이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다는 건 심각한 이슈입니다. 전화번호를 바꿨는데 왜전 주인의 흔적들이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바로 해지된 전화번호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사람을 통해 재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는 전화번호 재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화번호 재활용 제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에이징 기간인데요 해지된 번호는 28일이 지나야 제3자에게 다시 줄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번호의 전주인이 에이징 기간인 28일 안에 은행, 인터넷 사이트, 포인트 적립 등의 모든 개인정보를 직접 변경하는 건 어렵습니다. 더큰 문제는 전주인의 개인정보를 현 이용자가 원칙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통신사로부터 받는 해당 번호들의 전주인과 관련된 정보는 소비자가 알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주인이 개인정보를 직접 정정 또는 삭제해야 합니다. 물론 전화번호 재사용은 우리나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의 경우 이동전화가 충전식인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사용자가 약 6개월에서 1년 동안 해당 번호의 요금을 충전하지 않으면 번호가 정지되고 그 후에 번호가 재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한국의 에이징 기간인 28일보다는 길다고 볼수 있겠죠. 현재 제공 가능한 010 번호는 약 7,392만 개라고 하는데요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가 7,300만 명을 넘어서면서 현재 전화번호 자원은 포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소비자들이 잦은 번호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에이징 기간을 늘리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번호 자원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번호 재사용에 대한 별도의 횟수 제한을 정해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실행하고 있는 에이징 제도는 전주인의 흔적을 지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소비자들이 가장 오래전에 해지된 전화번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스템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이트, 부서 등에 번호 변경 등의 안내가 자동으로 가게 되면 이 문제를 좀더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직 전주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연락은 직접 수신 차단을 하거나 전화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미 수년째 번호 변경으로 인한 불편은 이용자 몫으로 떠넘겨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한한 번호 자원을 불편함 없이 쓸수 있도록 정부의 고민과 국민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친절한 ICT의 조하늘이었습니다.